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네. 연애가 고픈 밤. 두둥 <웃음> 연애가 고프신가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어? 이 좋은 세상 왜나 홀로 살라고? <웃음> 그게 연애가 고프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인간한테 져서 그런 건지 어,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어, 너무너무 나한테 자라주고 그 그치? 그리고 경제력도 좋아 뭐남자라면 이뻐 날씬해 근데 나만 바라봐 나만 좋대네 그런데 왜안 하겠어 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어. 엄밀히 따지면요 어, 못하는 거예요 어,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지 그래도요 우리가 마켓 늦은 시간에 마켓을 가면은 싱싱한 것들이 다 빠져 나갔어. 그렇지만 안을 들쳐보고 들쳐보고 들쳐보면 싱싱한 게 남아 있습니다. 네, 싱싱한 거 찾기 어 대작전 아무튼 <웃음> 네 오늘의 주제요. 내게 네어 그러니까 미친 듯이 큐피트의 화살을 마구 마구 쏘아댈 사람이. 어 미친 듯이 그냥 그냥 쏘는 게 아니야 미친 듯이. 어 근데 저번에 무슨 댓글 보니까 선생님이 거 그냥 미친 놈이잖아요. 그 그래. 그냥 미친 놈은 버리세요. 어 그냥 미친 듯이 큐피트의 화살을 마구 마구 쏘아댈 사람이. 음. 9 팔까요? 6 팔까요? 카드 골라놨습니다. 어, 카드 뽑으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음, 그럼 저는 1번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버 바꿨어요. <웃음> 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친 듯, 그냥 쏘는 거 아니야. 뿅 쏘고, 아유, 구경하고, 뿅 쏘고, 구경하고 아니야. 미친 듯, 슛슛, 슛, 슛, 어, 후후후시에요? 슛슛슛이에 암튼, 어, 저기, 뭐야 미친 듯 쏘아야 될 사람이 9펜지6펜지한번 어, 봅시다. 어, 아니면 그냥 미친놈일 수도 있고. 어디 보아요? 음. 아 여기는 진짜 미친 듯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어 미친 듯 쏘지 않는다면은 뭐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뿅나타나던가 음. 아니면은 그냥 대면 대면 했던데 갑자기 금물살을타던가 연말이잖아 외롭잖아 어디 보아요. 아하 이제 지금. <웃음>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구요 쿠페가 나왔네 선생이 쿠페 싫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더 들어봐요 그냥 구, 여러분들이 쿠페 싫어요 라는 마음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 더 들어봐 근데 왜 예감이 불길하다 쿠페를 갖다가 기다리는 분들은 음그 저기 막 구패일 수도 있고 음. 류패를 기다리는 분들은 글쎄 여기는 구패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음. 구패 그자가, 어, 구패 그자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염없이, 어,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 어, 다야 그렇게쓰니까 어,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재해라는 게안될 때는 몇 달씩 걸려. 시, 어, 길게는 뭐몇년 가는 사람도 봤어요. 어, 돌고 돌아서 진짜, 그니까 서로 헤어졌어. 서로 헤어졌는데,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든, 쌍, 방이다이 사람, 저 사람 만난 거야. 그런데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딱 맞다 뜨린게 옛날 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경우도 많아. 어. 왜냐하면 세상이 넓은 듯해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음, 자어디 봅시다. 이아 이거는 와 진짜 내가 이 말하려. 이 진짜 이 말이 갑자기 말이 더듬어지네. <웃음> 내 영상을 처음부터 봤던 분들은 내가 말 더듬을 때 웃을 거야. <웃음> 왜 말을 더듬었냐고 라 하면 아나 정말 아구혀 만나지 마요. 어, 왜요 라고 하면 여러분 구혀 만나면 진짜 그 뭐지? 하룻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어. 어. 아 미안해요 팩폭해서 왜냐하면 그냥 잠만 자고 갈 어, 여러분한테 어, 여러분의 육체만을 어, 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연말이잖아 연말 어, 연말이니까 아 연말인데 왜해피면그 새끼가 와서 내 몸을 탐하고 간대요라고 하면 마누라가 안 해주나 보지 <웃음> 맞아요 하룻밤 자고 그냥 또 후루룩 가버려 미친 와욕 나오네. 음,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쿠페가 음,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 같아 음, 하룻밤이 될 수도 있고 뭐한달 동안 뭐두번잘 수도 있고 세번잘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요 또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려 이게 이게 무슨 아 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내가 욕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 이, 이, 이런 시기들은 욕을 먹어야 되는데 <웃음> 욕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아 뭐, 나는 저만 바라보는 인형이야? 어? 그, 너만의 인형은 될수 없어란 노래들이 참 많던데. 음. 여러분들은 이 사람 기다리네? 갔다 또, 연락이요? 어, 그 끝인가요? 아니요, 연락 계속 와. 여기는요, 구패하고 인연이 잘안 끊어질 것 같아. 음.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럼 있지, 왜 없겠어? 음. 왜요라고 그러면 뭐 사람의 뭐그 저기 막 마음을 딱 뭐라고 갖다가 정의할 수는 없죠. 음,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연락은 계속 물 거예요. 어, 그렇 어, 그렇지만 더 이상의 관계 발전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왜요라고 하면 어, 이 사람은 어. 여러분이 더 이상의 관계 발전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이런 식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 와서 그냥 몸만 취하고 가고 몸만 취하고 가고 그럼 선생님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라고 보면 은 그런 건또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런데 왜안 머무르나요? 어,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음, 여러분들은 또 슬픔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노래 있잖아요. 왜내 맘을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맘만 흔들어 놓고 간다라는 거지. 아, 왜 그러냐라면 딴데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양다리인가요? 그러면 네, 그럴 수 있어요. 어, 양다리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요. 노코멘트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즘 세상이 그래. 어, 이 사람은요. 어, 여러분한테 틈만 나면 오고 싶어해요. 어, 왜냐하면 내가 봤을 적에 이 사람이 떠나가야 하는 이유는 음, 그런 것 같아. 어, 그, 그쪽이 돈이 많던가. 어, 야망이 어, 사랑과 야망에서 보면 얘는 야망이다 여러분은 사, 사랑이고 응. 얘는 야망이 여러분들은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야망을 쫓아서 막 다녀도 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음. 온갖 어 온갖 말은 다 했겠지 온갖 말은 다 했겠지 이 사람의 집착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물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야망을 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씩 와서 한 번씩 자고 갈수 있다라는 거지 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본철 수도 있어요 음그 그 저기 뭐야 장희빈 있잖아 장희빈 인년왕후하고 장희빈 인, 장희빈이 인년왕후의 자리를 뺐잖아요음그어 그런 거지 한마디로 나중에 숙종이 어 이년왕후에 대해서 다시 또그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어 그런 거야 남자들은요 어그 야망을 위해서라면요 어 사랑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 같아.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도 지금 이생활 힘들지 않는가요? 음, 힘들어요. 여러분도 고민해. 어. 여러분도 고민이 많아요. 어.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그 여자를 갖다가 이게 부인일지 아니면 은 약혼자일지 아,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여자도 외롭게 둔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땐이 여자도 어 양다리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음 쌍방이 쌍방이. 그러니까 알면서도 놔두는 것일 수 있어요. 음 뭔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이유에서라는 거지. 그게 무슨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면은 뭐 쌍방이 서로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필요한 이한 결속이라 그래야 되나? 어. 어, 그게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유는 많겠지. 근데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는 볼수 없어요. 음. 12월 달이라 보니까 이런 진짜 믿기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음. 근데 왜 그럼 여러분한테 저기 막 6패는 안 나올까? 6패는 유패는 이걸로 보면 안되고 이건 여기다 잠시 놔두고 이거 이거 맞아 있다가 뽑고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여러분한테 그럼 유패는 안나올까요? 내가 봤을 적엔 여러분들이 유패가 나온다 그래도 안갈 것 같은데 음. 왜 그러냐고 하면요 은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깊어요 맞아 여러분 유패 관심도 없어 유에 관심도 없어요. 속이 사가면서도 이 사람만 기다려. 어, 일편전심 민들레인 것 같아. 음. 내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이 본 처의 확률이 높아. 어. 꼭 처가 아니라도 먼저 사귄 여자. 먼저 사귄 여잔데 어, 이 사람이 야망으로 해서 배신하고 갔다던가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저기 막 여러분을 갖다가 그때 갔을 때는 끊어졌을 수도 있지만 어, 끊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다시 오, 와, 어, 여러분한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주도면밀한 게 있어요. 주도면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그 그 여자한테 안 듣혔을 확률이 높아. 음, 이게 남자라면 음. 이 카드가 남자가 본 거라면 여러분들이 어, 옛 여인님을 찾아간다라는 거지. 내 여인을 두고서. 어. 막, 어. 선생님 저 그렇게 쓰러기 아닌데 그럼 바뀌었을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봐 융통성 있게 <웃음> 왜 그래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은 남자여도 음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여자로 표현이 되고 어 여자여도 양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남자로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이건 내약이다라는게 알잖아 그러면 은그 주인공만 싹 바꿔치기 하면 된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아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냥, 뉴패, 뉴패 싫어해요. 어, 이 사람만을 원해. 어, 맞아요. 뉴패, 류페, 뉴패가 오면은, 어, 저기, 막알레르기가 나. 뉴패 어, 알러지 있어. 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지. 왜,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요. 음, 이 사람의 마음이 크고, 여러분 주변에 뉴패가 있을 수 있어. 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마음을 전하러. 어,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그랬기, 예, 그런데, 어, 싫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다 예민해져 있다라는 거지. 왜 예민해져 있을까? 나, 나 좋다는데? 혹시 그 소문이 저기 막, 여러분 구패한테 들어갈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어, 그래서 그렇게 막, 알러지가 날 정도로 막, 그르, 그렇게 하는 건가? 음. 그냥, 여기 봤을 때는요, 개 중에는 그래도 뉴페하고 좀 얘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 있나 보네. 근데 얘기를 나누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얘, 말은 또 그래도 대충 잘 통해.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닥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셀프, 셀프, 그냥 그, 저기, 막, 방어벽을 쫙 쳐갖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아. 음. 주변에 달달한 인간 하나 있어요. 음. 근데 그 사람, 그, 뉴패는요, 조금, 음, 어, 여러분들이 잘 방어를 한것 같아. 왜요? 라고 말한다면은, 어, 지금은 이렇게 달달하게 다가오지만, 어, 만약에 이 사람은 뒤돌았을 때는 정말 차갑고 무섭게 돌았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냥 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다가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음, 그냥 이끌리는 거, 뭐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그냥 그냥 마음이 가니까 한번 어, 사겨 그냥 얘기라도 해볼까라는 거지 뭐큰 어떠한 목적이나 포부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야. 음,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사랑이나 큰 애정을 가졌다면 어 그냥 누페로또 만나봐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의 깊이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한번 즐겨보자라고 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페를 안 만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막그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어 한번 놀아보자라고 오는 사람도 많아. 이제 거기서 어 저기 뭐야. 그 옥석을 걸러내야 자,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꽤 많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오는 사람마다 다 옥석을 가려내야 되니까 피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귀찮다. 어,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고 그래도 간간이 이 사람이 와주니까 어, 그냥 속은 상해도 이 사람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분도 없지나 적지 않다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사람. 어디 봅시다. 이이저기 뭐야, 이뉴페한테서도 계속 연락은 연락은 올것 같아. 계속 연락이 아니라 연락은 오기는 오지만 여러분이 싫다라고 할것 같아요. 어, 만약에 뉴페가 온다 그를도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깊이는 없다라는 거지 어, 마음은 있는데 깊이가 없을 수 있나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뭐 무슨 마음이냐 그러, 그러고 하면은 그런 거지 그냥. 상냥하고, 뭐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고, 뭐, 만약에 잘 돼갖고 잠자리를 할수 있다면, 뭐, 그것도 좋고, 라는 이러한 생각? 어 그러니까 진한 어떤 여러분한테 그 여인의 향기를 느껴서 아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어이 사람 그 달달한 말뒤 달달한 말의 잔어 말의 잔에 담긴 뒷 그림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는 조금 음, 거리감을 두고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확 끊어버리면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요, 확 끊어내면 복수할 수 있어. 어, 무슨 복수냐 그러면 은요 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 끊어대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그냥 아네 그날은 제가 바빠서요 어쩌죠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살짝 빼는 식으로 어, 좀 거절을 하면 은 어, 괜찮지 않을까 싶어. 부작용이 안 생기지 않을까 싶어. 어, 이 사람은 확 되면 부작용 생겨요. 음 그렇게 확될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아무튼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뉴페는난 솔직히 이 사람은 반댈세. 어, 왜 반대냐 그러면 사귀게 되면 약간 좀 힘들 수 있어요. 어, 이 사람도 힘든데 얘까지 힘들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 살 맛이 나겠나 싶어. 그러면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집착을 못나요 음, 이 사람에 대한 집착을 못 놓고 아무래도 이 사람을 계속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 음, 선생님,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 기다려도 결국은 여러분한테 영광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얘는 야망이라고. 야 결국은 사랑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지. 음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그거 뭐,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거는 좀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이 사람은요. 그 상대방을 갖다가 버릴 마음은 없어요. 물론 갈등은 해요. 어 갈등은 해. 어, 근데, 그,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놓을 때는 어떤 거냐면 자기한테 진짜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놓는다라는 거지. 음. 그러나 그 전에는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쪽 여자가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철저히 숨기고 이 사람한테 굉장히 상냥하게 대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어, 보통 여자는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이 사람이, 이, 그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버리는 건 아무 탈이 없지만,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리고 온다면, 이 여자는 반드시 해고지할 사람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해고지해요 말질. 어, 막, 말질을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뭐,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폭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 여자가 싫어서 얘를 차지 않은 이상에는 얘는 여기서 못 나온다라는 거지. 어, 뒤끝이 길다라고 봐. 음, 뒤끝이 길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못올수 있어요. 음, 왜냐면은 그 여자도 집착이 쩐다라는 거지. 자기가 그 집착도 쩔고, 응. 음. 아, 그리고 어쩌면, 음 어쩌면 여러분도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기다리는 건 하나의 집착일 수라는 집착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응. 여러분도 이 사람을 안 놓을 것이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을 안 놓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래 내 것이었다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그런 거지. 야저 이미 끝난 일에 늦게 어디, 어디냐라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희한하게. 두 여자가 싸움이 안 난다는 거야.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어. 보통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머리 깎고 야 이년아 어쩌고 저쩌고 서로 머리 쳐잡잖아요. 네가 내 남자를 먼저 뺏어 갔잖아. 그러고 네 그런 그렇다고 네가 내 남자를 만나서 멀티는데 이거 그것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어,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여기는. 어. 이거 저기 막 저거 같다. <웃음> 며칠 전에 나온 그 거기 같네. 어. 여기는 그냥 계속 구패예요. 음, 구패냐? 마구 나한테 어, 컴퓨터 화살을 쏘아 댈 사람은 구패다. 네, 그럼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음, 나는 그냥 카드 리딩 라운드를만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라고 봐. 음. 왜 그래요 저에 선생님 카드 보면은 뭐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왜 저는 조언을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 정리가 안 되는데 내가 뭘, 뭘 말한다고 좋은 길을 말한다고 좀 저기만 뭐 여러분이 듣지는 않잖아. 그리고 여기 딱히 뉴페가 어, 뉴페가 좋은 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될게 있냐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또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안 하는 거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 사람이 결혼한 것 같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물론, 개주겐 결혼할 수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딱히 가족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게 참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여자를 못 내려놓는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을 못 내려놓는다. 근데 둘이 싸우지 않는다. 어. 그럼 어떻게 된다? 아, 계속 이 상태로 간다라고 봐야, 잖아 음. 언제까지? 그건 모르지. 응, 음, 그건 진짜 모르는 일이지. 그, 저기, 막, 둘중 하나가 정, 정래미가 떨어지면, 응, 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어, 이 여자의 돈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남자가 진짜 돈이 많아서, 이 여자가 이 남자의 돈을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는, 카드상 봤을 적에는, 이 여자가 돈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왜 나, 저기, 막 나한테 오는 걸 내버려두냐 하면, 이, 이 여자도, 어, 또, 다, 저기, 막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암암리에 묵인을 해주는 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굳이 갈구지 않은 다라는 거야. 왜? 나도 놀아야 되니까. 나도 놀면서 너를 갖다 갈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듣, 듣고 보니 너무 막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 그 지구의 인구가 몇인데 다한 가지 방법으로 살겠습니까?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웃음> <웃음> 네 1번 카드 리딩 어,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친다 어, 쿠피티와 사람 마구 응, 쏘아 들 사람 어 구일지뉴일지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아 이게 뭐지요? 어. 누구를 누구를 기다려? 누구를 기다려? 음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음 무엇을 누구와 시작할까를 갖다 구필하고 시작해야 되나 뉴필하고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고민을 하는 건지 음. 피영청 밝은 단어 내 마음을 알까나 어,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음 롱디일 수도 있고 어, 롱디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멀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롱딜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이 지금 이걸 보니까 그 구패잖아. 구패랑 롱딜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건 그치. 구패도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그래서 구패를 다시 만나야 되나 아니면 육패로 갈아타야 되나. 그냥 고민을 하고 아직까지는 어, 딱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왜, 왜 결정을 못 내릴까? 응? 음? 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썬카드가 나왔지? 이게 뭐지, 희망을, 썬카드는 그러니까 왜요라고. 썬카드는 뭐 희망 같은 거잖아요. 희망, 꿈, 뭐 어떤 거,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일들,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희망을 품고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 왜, 뭐, 무슨 일에 희망을 품고 있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좀그 현실을 갖다가 좀 가볍게 보려고 진짜 너무 지금 내 현실이 무거우니까 가볍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음 이렇게 나오면요 솔직히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음 어.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뽑다 보면은 이것의 의미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그냥 스킵하고 계속 뽑아야 돼 <웃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상태라고 해야 되나 무슨 상태라고 라고 하냐면은 그냥 도를 닦는다, 어, 닦고 싶어서 닦는 도가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도인이 돼버린 거지 선생님 저도안 닦아요 라면 그런 도 말고 어, 마음에 그냥 아, 그냥, 아무, 거 진짜 내가, 그 누구의 소리도 듣기 싫다. 그냥, 아, 나 그냥 가만히, 어, 그냥 가만히, 잠시 공백기를 좀 가져볼래. 연애고, 나발이고, 어, 구패고, 뉴패고, 나발이고, 어우, 너무 복잡해. 어, 이게 연애라는 게요, 쉬운, 쉬운 일 따면서 쉽지가 않다. 남들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걔네들도 안으로 들어가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노력해. 어. 밤마다 병으로 다리 문질러 가면서 남자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냥 오이 얼굴에다 오이 쳐발르고할거다한다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오면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자연 미인이라고 우기잖아 암튼 <웃음> 쓸데없는 말자 이게 뭘까요 아 이제 알았다 어, 뭐 무엇이냐 라고 하면 그 과거의 사람하고 추억이 너무 많은 게 아닐까 어, 추억이 많다 음, 추억이 많고 그 추억을 다 두고서 그 사람이 떠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연락을 하려면 닿기는 닿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딱히 완전히 뭐 꼴배기 있어서 끊어졌다라는 말은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저기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저렇떻게 하면 연락은 달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할, 연락을 하려면. 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개중에는 그 대중에는 그전 남편일 수도 있어, 애들 아빠. 어,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진짜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뜨리대로 어, 보지 말고 도스, 도스, 도스로 보다 보면은 얘는 애들을, 애들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냥 애들 아빠를 기다린다라고 보는 거지. 음, 그냥 돌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애 있는, 애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면, 음. 아... 어쩌면 여기는요 어, 어쩌면이에요 어어 재회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 어, 만약에 재회가 된다라고 하면 빨리 될수 있다라는 거지 음 만약에 된다 하면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한번 그걸 갖다 뽑아보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유폐 관심 없다 어. 아니 왜들 이렇게 유폐에 관심이 없어요 응. 어. 내가 이러니까, 뭐, 사랑이 올까요? 이런 걸 못하겠어. 여러분들이 뉴페에 관심이 없어. 대체적으로 7, 80%가 저, 전 남친이에요. 어. 그 7, 80%가 전 남친인데, 반은 전 남친을 기다리고, 반은 꼴도 보기 싫어! 이러는 것 같아. 그, 꼴도 보기 싫어 하면서, 아이, 무슨 연애는 무슨 연애냐. 그러면서 마음 한자리 이렇게 외롭다라고 보지. 음, 그런 것 같아. 어, 저기, 막. 어쩌면 어쩌면 뜬금없이 음, 뜬금없이 어떤 신호가 올 수가 있다라고 봐요. 왜 신호가 올수 있냐라고 하면 근데 어쩌면 여러분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냥 쓱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냥 보고만 간다라던가 뭐 이런 거. 어. 왜요? 라고 하면 은 글쎄 나도 그건 아직 모르지. 왠지 여기 카드에서 왜 그런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나도 모르지 더 뽑아봐야 알지. 근데 진짜 뉴펜은 싫은 거예요? 그냥 저기 막 뭐, 그저기 막 뭐, 주변에 가볍게 그냥 뭐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음 가볍게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봐요. 그냥 뭐 톡하고 그냥 가끔 삼사한 무엇이 모여서 노는 사람. 근데 그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어, 그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어, 어떠한 그 친구 이상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예요. 음. 여러분도 딱히 마음이 없는 건 아닌 듯 해. 어, 그래서 이게 여기서 바, 방황을 하는 구패냐, 뉴패냐,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어, 음, 생각 중이다, 라는 거예요. 어, 구패냐, 뉴패냐, 어. 그런 것 같아.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격이 좀 온화한 면이 없지는 않다. 어, 성격이 부드럽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구패도 여러분한테 오라고 하고, 어, 뉴패도 여러분한테, 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은, 그 뉴패하고 약간, 이, 야리, 탄, 어, 기류가 있는 것은 맞아요 야릿한 기류가 있는 것은 맞는데 어디 봅시다 갑자기 데빌 카드가 나와가지고 진짜 사람 당황하게 만드는 건. 아이고 이게 뭐지요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갑자기 남자가 우르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음, 이게 한 사람인지 어 이게 한 사람인지 음, 여러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음,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하... 진짜 여기에 진짜 뉴페하고 구페가 있는 것 같아 음, 근데 어... 둘중한가 내가 봤을 적에는 구페가, 어, 구페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안 놀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 어 구패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치 잊을만하면 연락이 오고 잊을만하면 연락이 오고 그러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근데 뉴패는 이게 이제 살짝 기류가 탄 것이라 확신할 수 없고, 음 왜냐면 그 그쪽으로 좀 다가서자니 얘가 좀확 달겨와 주면 달겨와 주면. 어, 내가 어떻게, 저기, 막, 반응을 할 텐데, 이, 뉴패도 확 달겨오지 않고, 그리고, 구, 저기, 막, 구패는 가끔씩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나 여기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구패한테 못 가는 이유도 있어요. 음. 못 가는 이유도 있다. 왜 구패한테 못 가냐, 라고 하면, 음. 9패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여기서는 6패로 가겠다 싶네. 6패로 음, 가겠다. 9패는 어, 여러분한테 집착을 하는 건 맞지만 이 9패는 여러분들한테 육체만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음, 근데 이, 이게 참그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은, 이 뉴페가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으면서도 다가오지 않고 계속 거기 있어. 얘왜 이래? 응, 음, 왜 이러죠? 왜안 다가오지? 아, 좀 미친 짓좀 쏘아야 되지. 막 이렇게 쏠듯쏠듯 하면서 헛소리 갔다가 이렇게 바들바들바들 이렇게 떨고 있냐고. 그냥 팍, 팍, 쏠려면 팍쏠 것이지. 그러면은 그냥 화살이 가는 쪽으로 날아가서 맞아줄 텐데. 몸을 그쪽으로 던져서라도. 응. 그, 그, 걸안 해준단 말이지. 왜 그럴까? 음. 이건 또 뭘까요? <웃음> 와, 여러분들 카드 정말 뜬금없어요. 선생님, 왜요? 그러면은, 지금, 구패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뉴패가 나왔잖아. 근데 뜬금없이 킹컵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게 누구냐라는 거지, 이제는. 연관성이 없는 컵이 나왔단, 카드가 나왔단 말이지. 그럼 이게 또 누군가 또 있다는 소린가, 이게? 어,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음, 그런 것 같은데? 어 왜냐면 연관성이 없잖아요 여기는 이렇다 쳐 여기는 구패 그래서 여기서부터 뉴페가 나오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지금 아잘 모르겠다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아나 진짜 어, 머리 아파 당분간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을래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또 여기 뉴패가 하나가 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뜬금없는 카드가 나와서 이거 얘기가 안 되잖아 이 카드가 누군지 음, 아, 연말이어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택해야 될지. 한 사람은 택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어떤가요? 라고 봤으면요. 일장 일단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그, 여러분이 그 친구처럼 지내는 그 친구인데 약간 이상한 기류를 타는 그 사람은 사람이 되게 신중해요. 어, 신중하지 신중하고 조금 답답한 부면이 없지는 않아. 음 말수가 그닥 많지가 않아요. 어 아, 선생님 그 친구 말 많은데 내 말이 많아도 정작 중요한 말은 못할수 있다라는 거지. 어. 조금 느리다 라고 봐 진짜 쓸데없는 날 만약 뭐하냐고 정말 중요한 말을 못하는데 어내말 뜻은 그거예요 정말 저기가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못하지 않나 근데 이또 두번째 오는 사람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사람인지 어, 이게 이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 만약에 이 이게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마음을 전하러 올 것이고, 어, 그렇지만 좀 빨리 오지는 않아. 어, 천천히 와요, 천천히. 어, 여기는 멈춰있고, 얘는 조금씩 움직이잖아. 어, 그래도 한보, 일보 발전했다라고 봐.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면, 누군가가 또, 어, 여러분한테 마음을 전하러 온다, 라는 거예요. 음, 그럼 선생님 두 사람의 성향이 어떤가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아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침착한 침착하고 어, 침착하고 약간 어그 게으름면도 없지 않지만 책임감 일단 책임감은 있다라고 봐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어, 말을 잘 안해 어, 말을 잘 안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또 완전히 안 하는 타입도 아니고 할 만큼을 한다. 근데 성질이 만약에 급한 사람이라면 어, 조금 답답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완전히 답답이 답답이 답답이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야 조금 답답하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로맨틱하고 낙엽이 떨어지면 어... 드디어, 저 낙엽에 생명이 다 있구나. 눈물뚝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눈물뚝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나 하면, 어, 나의 허니 그래서 어머, 허니 아프지 않아요? 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어, 허니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반창고 사갖고, 이게 약짝 발라줘반찬고딱 붙여주고, 해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보이는 거는 그렇게 부드러울 수 있겠지만, 어 실제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지 왜요? 라고 하면 은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줘 와야 돼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은 그냥 냉정하게 돌아설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서둘러 기다리지 말고 둘다 만나봐요 어 선생님 저도 양다리 걸치라는 건가요? 이건 양다리가 아니야 어, 이 사람하고도 자고, 저 사람하고 자고,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친구처럼 서로를 알아갈 수, 알아가서, 최종적으로,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직장도 괜찮고, 어, 나를 갖다 위해주겠다, 라고 싶은 사람을 갖다가 택하라는 거지. 음, 어떤 사람이 좋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거야. 어디 봅시다. 그런데 누가 더 마음이 깊나요 라고 보면 어, 이 사람은 한결 같아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 근데 요 사람은 어 약간 마음이 살짝 변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았는데 여러분에 다가올 때쯤에는 마음의 크기가 조금 줄었다 얘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크게가 크었다. 어, 커졌다 쫄았다 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 그 차이가 있다 그럼 전남친은 전남친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쓰겄나 라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알아서 일단 두 사람을 다 만나보세요. 뭔가 뭐딱 저거 하지 말고 어, 누군가한테는 어, 연락이 온다. 이 사람이 다한 사람 일 수도 있고 이게 각기 다른 사람 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세 사람, 네 사람 정도예요. 네 다섯 사람.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내가 세 사람으로 압축한 거는 여기 있는 한두 명들은 그렇게 깊지 않고 여러분한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작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사람 날 좋아나 마나 이거 갖다가 그냥 아리까리 할서아 아닌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쟤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는 말을 안 하는 거고 전 남친이 여러분의 육체를 갖다가 원하는 전 남친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그래도 진지한 만남을 갖고 싶은 어 뉴페 어, 그 다음에 이 사람 어, 저기 막 뭐, 버터 왕자 버터 왕자 하나 있고 그치 음 신중한 어, 신돌이 여기 버터 왕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다. 근데 누구한테서는 연락이 오겠다, 라고 봐요. 음. 근데 그게 연락이 참,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유가 있어. 왜 고민하는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 연락이 그 와도, 그냥 그 꾸준히 나한테 이렇게 놓고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뜬금없으니까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냐, 이거지. 응. 음. 좀 확실하게, 당길 거면 확실하게 당겨야 되는데, 뭐야, 왜 화살을 쏟아 말어? 응. 음. 어, 화살이 그 뽁뽁인가? 어, 나가다가 말게 플라스틱이어서? 어, 그런 거예요. 어, 쏠라면 좀 제대로 된 화살 갖고 쏴갖고 픽 가서 맞아갖고 진짜 뿅, 뿅 하트가 튀겨야 되는데 그 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 아 썩선컵 달려가지고 빡 쏘면 은중간쯤가다 떨어지는 그 화살인가? 왜 이래?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어, 듣기 싫다. 어. 그딴 식으로 오려면 오지도 말어. 저기, 막, 그런 거지. 나 같아도 싫다, 이딴 식으로 오면. 어, 오려면 확실하게 오던가. 어. 얘도 갈래면 확실하게 가던가. 갔다가 와. 그, 뭐 하자는 거야. 어. 그런 거야. 음, 음, 아, 이제 결론이 나네. 왜요, 선생님?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어, 과거의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전남친 전남친도 연락이 올까요?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이, 이 카드의 의미를 알았어. 전남친하고 어떻게 다시 되기를 갖다가 희망하는 게 아닌가. 어, 그러면은 다시 이루어질까요? 그건 모르죠. 어, 그건 모르는 거야. 왜냐면 전남친이 여러분들의 유, 여러분들의 육체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커. 어, 여러분들의 몸을 좋아한다라고 봐요. 음, 속궁합이 잘 맞았나? 음,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여러분들 맘 다는 대로 하고 하고 싶어.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이면. 어, 뭐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와도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는데. 어, 이 사람 저기 이 사람은 좀 괜찮아요. 어,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모르지. 내가 앞에서 보지 않아서. 음. 암튼 선생님 저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 전남친일 수도 있고 전남친의 캐릭 이렇게 다 다야, 다양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고 응. 음, 여러분들이 눈치가 그딱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왜못다가오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지 못해서 나를 좋아해도 눈치를 못 챘을 수 있어요 어.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럼 여기서 나온다라고 봐 어 눈치가 조금 어 둔하다 <웃음> 선생님 어머, 어떡해. 이렇게 남자들이, 그, 그래도 눈치 찰 만큼은 해준 것 같은데,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채니까, 못 오는 거지. 이게 손바닥도요, 이거, 이거 안 되잖아. 이, 이게, 이렇게야 소리가 나지. 이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두두개만큼 두드렸는데, 여러분의 손바닥이 안 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 마음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조금 눈치를 어떻게 키울 방법 없나? 음, 이게, 저기, 마, 뭐, 연애할 기회를 다 놓치는 것 같은데? 암튼, 네, 이번 카드, 구패냐, 뉴패냐, 뉴패들이 아무리 화살을 쏴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챈다. 어, 그래서, 저기 뭐야 구패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구패는 오겠냐라고 하면은 어 반반 확률은 그닥 높지 않지만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왜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막 달려온다라는 건 없어. 집착한다는 것만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필요할 때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하게 기다려야 될 것이다. 어뭐 다야 그렇게쓰니까1 0 0는 아니에요. 어 저기 막. 저기 뭐야,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 제가 무슨 카드의 신이겠습니까? 네, 이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밑. 친듯 친든 나에게 쿠피트의 화살을 쏘는 사람이 쿠페일까요? 아니면 뉴페일까요? 짜잔 한번 알아봅시다 <웃음> 음, 자 어디 봅시다 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확실히 마음에 있는 건 맞아 음, 마음에 있는 건 맞아 근데 어디 봅시다 누군가가 마음에 있다 어, 그것도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컵이 나왔어요 어, 컵도 기사의 컵도 아니고 어, 시종의 컵도 아니고 킹컵이 나왔다라는 거지 어, 그게 무슨 뜻이야? 어, 마음이 킹이다라는 거야 어, 그만큼 마, 여러분들을 갖다가 많이 생각한다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기가 마음먹대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6행인지9펜인지는잘 모르겠어요 응. 음, 근데 성격 하나는 어, 정말 세다라고 봐. 보인 보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센데요. 어, 보이는 건 센데. 어, 안으로 들어가면 여린 면도 있을 수 있어. 왜 사람은 겉 성격이 있고 아, 어, 저기 안 성격이 있잖아. 진짜 강해 갖고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데 안은 아, 너무 여면 여린, 여린 사람이 있어 갖고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이 퐁당 아, 내가 이 사람을 왜 몰라봤을까?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줘야겠구나. 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암튼,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 겉으로 보기에는 세 보이고, 부드러, 부드러우면서도 세 보인다. 어, 그렇지만, 어, 여린 구석이, 여린 면이 더 많다라고 봐. 그렇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부드러운 가운데 강함이 있다라고 하잖아. 어. 어디 봅시다. 얼레리오? 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알비운 사람이네? 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허 이게 뭐지요? 참 애매하네 어. 여기는 저기 막두 사람이 다 사랑을 했는데 어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간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나? 어이 사람과 진짜 뜨거운 사랑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음, 뜨거운 사랑을 했다 그러고 가버렸다 라는 거예요 음, 가버려서 근데 이 사람이 갈때 여러분이 싫어서 간것 같진 않고 음, 싫어서 간것 같진 않고 왜 그랬냐 라고 하면은 음, 이 사람이 그런 거지 넌 나에게 모욕, 모욕을 모욕 주었어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느끼는 거 거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이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가는 것 같은데 음, 양다리를 걸치고 갔다 라고 봐요 음, 그 나, 그것도 그 나랑 아는 사람 중에서 음. 그, 그, 그런 경우 많지 않나? 어. 어, 저기, 막그 전에 이병헌 나오는 영화 보니까 자매가 넷인가? 아니면은 세개 자매고 하나 며느리인가? 거기 넷을 다 건드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병헌이 어떻게 들어, 하여간 몰라. 요 그런 영화 있는데, 어, 여기서는요, 어, 저기, 뭐야. 이, 살아,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건, 그냥 이 사람이 양다리를 걸쳤는데, 단순한 양다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아무튼,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저기, 막, 완전히 남은 아니지 싶어. 음. 그래서 여러분하고, 어, 사랑을, 여러분, 이 사람이 떠나간 게 아닌가.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서 떠나간 게 아닌가라고 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어아 저기 막 남자 새끼들은 어다 싫다라는 거예요 남자 새끼들은 다 싫다 어. 저기 막 하나같이 하는 짓거리가 그 오늘 제가 아는 이제 그 아는 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자들은 다 늑대래. 그래서, 야, 늑대가 얼마나 좋은데 늑대를 갖다가 남자들한테 갖다 붙여? 그랬더니 아니, 늑대가 왜 좋은데? 그런 거지. 야, 늑대는 일부 일처야. 늑대는 자기, 자기 와이프가 죽으면은, 와이프가 남긴 새끼들 혼자서 기르면서, 저기, 뭐야, 평생 다른 그 여, 그 다른 늑대 쳐다보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아. 그리고 부성애가 엄청나게 강해서, 와이프가 새끼를 낳고 죽으면은, 그 새끼를 갖다 목숨 걸고 지켜요, 늑대들이. 그그 그 보세요 한번 늑그 백과사전에 찾아서 늑대들이 얼마나 멋있나 어떻게 아, 그런 늑대에다가 그그 그 저기 막뭐 쓰레기를 비유하냐 내가 그랬거든요 어 저기 막 그래서 저기 남그그 그 사람 욕할 때 나는 개자가 들어가는 게 제일 심한 욕이라고 생각해 왜어라고 하면은 개들은 자기가 낳은 저, 저거하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개 같은 뭐개 어, 땡땡 이런 거 그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이라고 봐. 음, 어,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냐라면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개땡땡이. 음. 맞아요, 맞아요. 어,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기, 막, 남자 얘기는 지금, 그, 뭐지, 귀에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걸 왜 봤냐라고 하면, 아, 볼수 있지. 어, 볼수 있지. 이게 과거 얘기일 수도 있고, 어, 이미 상처가 다 지나갔을 수도 있고, 어. 왜, 사람은요, 음양의 조화라고 하잖아요.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찾고, 남자가 여자를 찾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어, 천여총각 연애하겠다는데, 어, 그 다음에 돌싱. 그, 상관없어요. 임제, 뭐, 저기, 뭐, 정해진 사람 없으면, 연애하는 게 뭐가 나빠. 어, 엔돌핀도 좋고, 좋지. 어, 나쁠 거 없다라는 거야. 아이, 뭐하러 이 좋은 세상 혼자 살고 앉아있어요. 음. 어디 봅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 그런 것 같아. 아, 그냥, 나 당분간, 어, 당분간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 막, 그냥 혼자 있을래. 어, 그냥, 누구를, 누구도 사귀고 싶지 않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어,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게, 어, 그래도 상도는 있어야 되고, 서, 선을 밟아야 될 선이 있고, 밟으면 안될 선이 있잖아요. 어, 그런 거지. 그래서, 어, 그래서 저기, 뭐, 여러분들이,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할거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음 근데 개 중에는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아니, 어떻게, 건드리면 안될 사람을 건드렸는데 그리워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아니, 뭐,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친 자매처럼 지내는 친구였을 수도 있고, 어. 그니까, 내말 뜻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꼭, 이게, 뭐, 이게 꼭, 저기, 폐륜이겠습니까? 어, 그런 건 아니겠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문 내 보면 폐륜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흔한 케이스랍니까? 어, 그냥 치, 친한 친자매처럼 아니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지.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외관상 보면은요 활달해요 활달하고 그냥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일이나 하면서 살자 라고 하는 것 같아 음, 내가 무슨 뉴페고 어, 구페고 어. 왜 저기 막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 이 사람 말고 하나 있긴 한것 같은데 하나 있긴 하는데 어. 저기 막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래도 하고 노크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다라고 봐. 어. 예, 똑똑 노크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다 보는데 여러분들이 글쎄 이 사람을 택할까 싶어 왜요라고 하면 아 그냥 무작정 화창이다 그래야 되나? 어. 무무무작정 긍정? 어. 무무무한 긍정? 어. 그것도 무한 긍정이면 좋은 거지 무한 긍정이면 좋은 건데. 그 무한긍정이 어떤 무한긍정이냐라고 하면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무한긍정이라고 어, 할수 있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다라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올것 같아. 어, 왜올것 같냐라고 하면 어이구, 음, 이게 이거, 이게 미친듯 진짜 화살을 쏠것 같기도 한데. 어, 구패가요. 어, 아까 그그 그 저기 막 개찾고 그랬던 그그그 그놈 그, 그, 그 어, 열락이올것 같은데요. 어, 왜요라고 하고 왜 여기 왜야? 뭐 저기 막 사람 연 저기 막.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어. 여러분을 날 사랑했나요? 그러면 사랑했긴 사랑했어요. 어. 시, 에, 싫어 싫어하지는 않았어. 좋아했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냐라고 보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봐요. 오고 싶어 한다라고 봐요. 근데 못 온다. 오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눈치만 본다라는 거예요. 왜 눈치만 보냐라고 하면, 아,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한테 굴욕을 안겨다 줬는데, 이거 굴욕을 안겨다 준 거는요, 그래, 밟으면 안 되는 선을 밟았다는 거잖아. 어, 그 저기, 막, 심하게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 친척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그 동료도 될수 있고, 어, 밟으면 안 되는 선을 밟았다라는 거지. 근데 솔직히, 뭐, 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진짜, 근데서 그거 완전히 개쓰레기지. 맞아 죽어야지. 음, 그런 케이스가 뭐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굉장히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알만한, 내가,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거나 뭐 이렇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굴욕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 굴욕을 느낄 정도면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한다. 어, 돌아오고 싶어하고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불이 불식게 순식간에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는데요라고 왜 그러긴 왜 그래 여러분들 좋아하니까 그런다라는 거지 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라고 봤을 적에는요 주변에 또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음.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음. 아니면 이게 왜냐면은 뉴페 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다부한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음. 왜냐면은, 뉴패란 말이 안 나오고, 전에, 어 이게 구패일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음. 왜냐면, 뉴페이면은 뭐가, 저기, 막, 뭐 에이스 컵이라도 좀 하나 뜨면 이게 뉴패라고 볼 텐데, 뭐, 컵도 안 떠, 뭐, 아무것도 안 떠, 이거 제, 계속 이거 이러는 걸로 봐서는, 음. 구패가 여러분들한테, 어 다가오는 것 같다. 어 눈치도 없다? 난 봐요. 어 눈치가 없어. 음. 왜 눈치가 없냐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의 심정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맘대로 오는 게 아닌가. 응. 그래 여러분들이 별로 반응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왔는데 왜 얘는 반응이 없는 거야? 아 내가 오면 지가 버선빨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뭐 지가 오면은 뭐, 뭐 어쩌라는 거야? 음. 음, 이거는요 어, 여러분들이 구패를안 만날 확률이 높아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이 구패를 갖다가 인간으로 안 보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온다 라는 거지 눈치도 없는 놈 같으니 라고 어, 근데 왜요 와 그러면 눈치가 없으니까 오지 미친놈이지 개중에는 어. 개중에는 저기 아, 뭐야 금전 문제로, 저기, 뭐 조금 법적인 문제가 다툼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오겠다는 거야. 이런 미친놈을 봤나. 왜 미친놈이에요? 라고 하면. 은지 아, 혼자 자기가 오면 잘될 거라라고 생각하는 거지. 야, 돈 빌려간 거 있으면 그거나 갚아. 개수작 떨지 말고. 음.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그냥 이 사람을 갖다가 받아줘갖고 구워 삶어가지고 돈을 받아낼까, 어, 구워 삶어서 일단은 받아주고 구워 삶어서 받아낼까, 아니면 끊어버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하면, 글쎄, 이게 구워 삶는다고 될까? 어, 여러분들 이 돈을 뜯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어쩌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형제, 자매. 근데, 형제, 자매 돈까지도 얘가 홀랑 해 먹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게 하고, 뭐, 딴 년하고 갔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고요. 왜? 라고 하면은, 어쩌면, 다는 아니에요. 개 중에, 이게 지금 스토리가 갑자기 탁 올라와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어 속이고 들어오는 거죠. 아, 야, 땡땡아. 어, 미야나너 사랑해. 어, 세미야. 어, 나 버리지 말아 줘. 어, 나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나나 나 죽을 것 같아. 나좀 받아 줘. 뭐 이러 이러는 거런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법적인 일을 갖다 무마하기 위해서. 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척하고 일단 돈을 받아내자라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까 말까 왜냐면은 이걸 갖다 받아준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도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나이 새끼하고 자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긴 케이스가 좀 그래 어, 케이스가 그래 지금 누구를 사귀고 안 사귀고가 아니라 돈을 받아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머리를 쓰고 저기는 저기대로 머리를 쓰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 이랬던 놈이 돌아온다 할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글쎄 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음, 얘를 갖다가 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몽둥이를 때리면 돌이 나올란가 어. 얘가 지금, 얘도 이걸 무마하려고 오는 것 같은데, 음. 어, 뭐, 뭐 급하게 허둥지둥 오는 걸로 봐서는, 어, 저기, 막, 고발장 들어가 서으니까 음에 뜨고하고 어떻게 합의보자. 어, 너랑 나랑 좀 어떻게 잘좀 해보면 안 될까? 뭐, 이런 개수적 돌라고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아무튼, 음. 야, 이 돈을 어떻게, 만약에 돈 문제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돈 문제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아낼 수 있나? 받아낼 수 있나?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게 돈 문제면 받아낼 수 있을까? 승소할까? 받아낼 수 있을까? 받아낼 수 있을까? 받아낼 수 있을까? 받아낼 수 있을까? 해 봅시다. 하... 만약에 이게 돈 문제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까, 저떻게 해볼까, 그러면요, 어, 저기, 뭐, 일단은 녹음을 해요. 어, 녹음을 해. 녹음을 해놓고 증거를 잡아요. 어, 그렇게 해놓고서 소취하지 말아요. 어, 왜 그러냐면, 래못 받을 확률이 높아. 어못 받을 확률이 높다. 다는 아니고 어, 그래 일부는 받아낼 수 있겠지.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있다면 받아낼 수 있지만 돈이 없다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어,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어,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어떤 빌려줬다는 이런 증거가 없으면 그 증거부터 만들어라. 어, 그런 거죠. 이, 이런 싸움이 제일 힘들어. 어.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그냥 어 그냥 또 떠나요, 어, 또 떠난다라고 봐. 맞아요, 또 떠난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 계획이 있어서 그기생충에보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얘도 큰 그림 그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응. 왜냐면 나도 머리가 있지만 얘도 머리 달고 있잖아 선생님 제가 IQ가 더 높아요 이큐가더 높다 하더라도 얘도 발라 그러면 응? 얘도 주변에서 원조가 있겠지 지원의 손길이 있겠지 나만 지원해 주나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암튼 응. 응. 저기 막 일단은 증거를 잡아요 만약에 돈 받을 문제라면 응. 그래야지 조금 유리에단 얼마라도 건진다라고 봐요. 자, 3번 카드 내용, 뭐, 구패, 뉴패. 이거는 저기, 뭐, 허패. 허페. 어, 허패다. 어, 자, 구패도 아니고, 뉴패도 아니고, 허패다. 어, 저기, 뭐, 망했습니다, 올해는. 어, 자, 내년을 한번 기다려봅시다, 우리.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친듯, 아 어, 큐피트에 와서를 나한테 마구, 마구 쏘쏠 사람이 뉴펠까요? 구힐까요 따단. <웃음>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도 참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군. 음, 쉽게 속을 내주지 않을, 속을 보여주지 않을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어, 너무 속이 쉽게 보여도, 그치. 신비주의 남자들은 신비주의에 한정하잖아. 어, 남자들은 신비주의에 한정한다. 어, 왜 남자만 어, 저기 막 그러란 법 있냐? 여자도 신비주의할 수 있다. 어디 봅시다. 음 이거 이제 이 크리오브 완드 이 세계 지팡이의 카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멀리 어 멀리 떠나는 거. 뭐 여행도 될수 있고 장거리도 될수 있고 아니면은 어, 어 저기 막 문어발도 될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거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멀리 떠난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일 있죠.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 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다. I am ready!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카드가 나와봐야지, 이세 개의 지평의 뜻이 뭔지 알수 있겠죠? 자, 어디 봅시다. 뭐가 준비가 된 건지. 떠날 준비가 된 건지, 아니면 내가 기다릴 준비가 된 건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돌아오면 받아줄 준비. 어,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디 봅시다. 맞아. 멀리 떠나서 사람이 돌아오려고 한다. 여기도 왜 구패지? 아, 제발 좀뉴패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뉴패 나온 거 1번 카드였나요? 어, 나도 잘 모르겠네, 나도. 뉴패가 <웃음> 나온 게 없어. 아, 참. 솔직히 저는요, 구패하고 뉴패하는 게 제일 싫어요. 왠줄 아세요? 만약에 뉴패가 나왔는데, 뉴패 카드 이상하게 뽑혀봐. 어, 그럼 나 거기다가 우스, 어떻게 패폭을 해? 웃는 얼굴에다 침 뱉는 거잖아요. 어, 그 죽어도 힘들지. 솔직히 이 내용이 제일 부담스러운 내용이야. 그래도 구패가 나오는 게, <웃음> 저는 편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응. 아, 패가 와긴 와요. 어떻게 해요? 라고. 그집꼴로 와. 응, 그 집골로 와. 멀리 떠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거지. 어, 저기, 마, 어, 저기, 마, 왜냐면, 이 사람이 멀리 떠나서 있다 보니까, 어, 선생님, 걔 그냥 떠난 거 아니에요. 언연하고 배맞아서 떠난 거예요. 알고 있지. 알고 있지. 배맞아서 떠나긴 했지만, 여러분 떠나고 나니까, 아, 다 부질없다. 어, 인생 별거 없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어쩌면, 어쩌면, 이 사람이 아플 수도 있다라고 봐. 어디 가요?라고 그럼 모르지. 그걸 하도 써가지고 그냥, 음, 음. 그걸 하도 써가지고 그게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런데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돼? 그저 허파 뒤비지는 거지. 음. 뭐 하나라도 잘 돼야 되는데 얘한테 볼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것마저 안 되면 내가 얘를 어떻게 받아주나? 뭐 나는 무슨 자원봉사야? 그런 거죠. 음. 음.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런거에요 음. 어, 자기야 음, 자기야 나또 자기를 떠나서 보니까 어, 자기를 떠나서 보니까 아 세상에 우리 자기만 한 사람이 없더라 어, 그런거에요 음. 그러니까 저기 막 여러분이 그랬을 수도 있어 뭐뭐 뭐 그러면 꺼져 이 새끼야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야너 없이 사니까 너무 편해 어. 내 맘대로. 그,잖아. 어. 요즘에 비혼주의자들 너무 많잖아요. 왜비혼주의자가 있겠어? 이런, 이런 인간들이 널려있으니까 비혼주의자가 되는 거야. 어. 비혼주의자 되고 싶어서 되겠어요? 요즘에 뭐, 삼포시에 따라 그러잖아. 내집 포기, 어. 결혼 포기, 또 아이 포기. 결혼 포기하면 아이도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반려견들 기르고, 반려묘들 기르고, 고양이 개 기르고 살잖아요. 왜? 이 머리, 검은 짐승들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꼭 배신을 한다니까? 어, 고양이하고 개가 배신하는 경우 봤습니까? 물론, 뭐, 몇몇 개들은 그래, 기, 이제 개가, 기르던 개가 주인을 물기도 하지만, 그 케이스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어, 대체적으로 꼬리 흔들고 좋아하지. 음. 그런데, 그,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그거예요. 이, 이제, 머리 굽으면서, 진, 진, <웃음> 말도 더도 <너도> 뭐, <못> 진짜. <웃음> 머리 검은 짐승들은요 항상 배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이 배신이 왜 너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굳이 내 사람한테 할 필요가 있나 어그왜내 사람한테 한다지 그거를 그래서 이사람이요 여러분이 어,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고 간이 사람이 꺼지라 그래도 안 꺼지고 어. 저 멀리서 계속 깜빡 깜빡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어. 꺼져라 그래도 안 꺼지고 음, 그런 거지 어, 자기야 자기야 내가 아무리 알어 내가 잘못한 거 알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꼭 참고 내가 진짜 자기를 잘 떠받들고 잘 모시고 살게 어, 제발 알좀 받아주면 안 될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이 받아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웃기다는 거야 뭐가 웃기냐라고 하면은 그니까 러이 사람이 그 제정신이 들었을 때는 어 그래 내가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 여러분이 말하면 나 죽었어 하고 들어야겠다라고 하다가도 이게 또 저기 말 어느 게 제정신인지 모르겠어 또 그러다가도 또휙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연락 안 오고. 어, 이게 제정신이 들어야 오는 건지, 아니면 한, 한 번쯤 미쳐야지 오는 건지, 언제가 제정신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암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증내는 거지. 짜증, 이건, 이건 진짜 짜증나요. 어, 뭐야, 진짜. 그 지가 빌고 들어와서 살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얘는 그런 거예요 그 얘의 논리는 완전히 기적의 논리야 어, 논리를 진짜 말을 못하면 믿지라도 않지 또 말하는 거 보면 또 그럴싸하다 어 말하는 거 보면 그럴싸한데 지는 지 말하는 대로 안해 어, 얘가 말하는 대로 다 하면요, 이 세상은 악이 없어. 굉장히 평화롭고 공정해. 근데 실제로 지가 하는 행동은 뭐야? 그치. 안 한다는 거야. 지금 말로만 다 한다라는 거지. 응. 음. 야,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고,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도, 어,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게. 근데 실제로 해봐. 야, 너 이거 뭐야? 이러고, 어, 말 뿐이었다라는 거야. 실제로 안 그렇다라는 거지. 그니까 얘의 논리는 무슨 논리야? 그치. 저만을 위한 논리지. 개인적 논리를 갖다가, 어, 저기, 막, 이렇게어저기막 공공의 논리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음. 아 여러분 혹시 얘하고 좀 얘기 좀 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상냥하게 받아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근데 받아주지 마세요 음, 왜 받아주지 말라고 라 하냐 하면은 어, 이 사람이 골치 아픈 거를 그러 갖다가 딸겨 올수 있어 어, 그리고 저기 뭐야 해결되면 은휭 하고 가요 어,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받아주지 말라는 라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오는 거는 순전히 여러분의 어, 그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바라고 온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음, 여러분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와서, 모성애를 자극하고, 별, 저거, 오 5만 방, 5만 가지 방법을 다쓸 거예요. 어, 저기, 마, 그런데, 저기, 마, 돈은 내주지 말아요. 음, 뭐 받아주는 것까지는 괜찮아. 어, 받아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돈만은 내주지 말라, 이거지. 어, 왜 그러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관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맞아. 이건 안 돼. 어, 구패는 안 된다. 어, 구패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의도를 갖다가, 어, 아른 것 같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뭐, 왜 갈등을 해? 아이고, 이게 뭘까요? 음. 또, 주변에 누구 있어요? 근데, 이게, 뉴페라는 말이 안, 나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다 구페가 아닌가 싶어. 음, 뉴페란 말이 안 나와요. 어, 인물카드가 많이 나와도, 이게, 음, 다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왜냐하면 뭔가 새롭게 시작되고 그런게 안보여 그래도 가, 그 혹시 모를까 이 사람일수도 이사람이뉴페일 수도 있겠거니 하는데 글쎄 한번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는 다구페일수 있다라는 거지 구페일수 있는데 요 사람이 만약에 확률상 뉴페일 확률이 높다 음. 전부터 여러분을 갖다가좀 오랫동안 여러분을 봐왔다. 어, 즉흥된, 뭐, 어, 뭐,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감정 같지는 않고. 어,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지. 이제, 아, 다, 다 싫다라는 거지. 다 피곤하다. 아,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지친 게 아닌가? 맞아. 어, 얘가 뉴페 맞네요. 음, 6패 맞다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9패는 버려요 음, 버리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어 저기 뭐야, 도움이 도움이 일도안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러분한테 온 목적이 굉장히 불순하다라는 거예요 어, 굉장히 불순하다 음. 자 그렇다고 6패는 어디 봅시다 음, 유폐하고 그냥 훌훌 털어내고 가볍게 시작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티키타카 편안하게 어 티키타카 편안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뭐 뜨거운 사랑으로 번진다 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이 사람하고 조금 망설이는 게 아닌가, 뭘 망설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는 게 조금, 그거는 좀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봐요. 음. 내가 과연 이 사람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도 될까? 아, 뭐 그런 거? 음. 만약에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는데도 뒤끝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고,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한다라는 거지. 음 음 근데 그거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왜 왜 그걸 미리 걱정을 해이 사람 이아주 오지도 않았는데 어, 오려고 하고 이 사람하고 마음이 생겨나는 단계에서 그걸 그 걱정을 갖다 미리 미리, 미리 사서 걱정을 해요 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지 어, 그밤 내리 걱정해 또 여러분 또 고민한다 여기서 음이 어, 사람이 왔는데도 이 사람하고, 만약에 사귀게 되면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 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다라고 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연락은 올것 같아. 음, 어떤 연락이라기보다는 제스처, 어떤 제스처가 오긴 오겠다 싶어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막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이 골치 아픈 일, 이게, 이런 이런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선택장애가 없지 않아. 어. 꼭 결정적일 때 가서 망설인다라는 거야. 근데 이 뉴페하고요, 되면은요, 빨리 돼요. 어, 빨리 되고, 너무 그렇게, 어, 뭐,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라고 봐. 어,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 될것 같으면 빨리 되겠다라고 봐요. 어. 근데 이제 자꾸 제자리 걸음만 할것 같아. 당분간은 제자리 걸음을 한다. 왜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결정장애가 있다. 그러나 결국은 둘이 되는 게 아닌가? 음, 둘이 사귀게 된다. 음, 그럼 어떤데요? 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데? 음, 나쁘진 않아요. 음, 나쁘진 않다, 라고 봐요. 그러나, 저기, 막, 그, 동업 같은 건 하지 말아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사겨. 어 음, 인간적으로만 사귀는 건 나쁘지 않다. 음, 어쩌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사귀는데 구패가 나올 수도, 구패가 와가지고 눈치없이, 응, 음, 아니면 여러분 동태를 살필 수도 있고, 음. 만약에 이게 동업, 이게, 이게 동업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사귀고 있는데 구패가 여러분을 갖다가, 그치. 어, 일서 일투족을 지켜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신경쓰, 신경쓰지 말고, 그냥 여러분 할 일을 하세요. 음, 이 사람이 뭐 어떤 개수작을 부려도 신경쓰지 말고, 그냥 사귀기로 했으면 좀 사겨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 그 사람하고 오래 갈까요? 라고 봤을 적에는, 음, 괜찮지 않, 괜찮겠다 싶어. 조금 뭐 다툼은 있겠지만, 음. 그래도 조금 갈것 같은데 나쁘지 않다라고 봐 음, 막 그렇게 뜨겁 뜨겁지는 않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어,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면 글쎄 음, 글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카드를 여기서 스탑했어야 되나 봐 음, 왜요? 라고 하면 음, 그냥, 일단은, 사겨봐요. 이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 요거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누군데요? 라고 하면, 이게 구패일 수도 있지. 음, 여러분들이 지금 유패를 사귄 시점에서, 일단은 유패한테, 유패를, 만약에 여러분 유패를 사귀게 되면은요, 일단은 사귀되, 마음은 다 주지 말라. 그렇지만은, 표정은 다준 것처럼 알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람은 그래도 사내 계절은 사겨봐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사계절을 사겨보고 괜찮으면 그때 마음을 갖다가 좀 추가적으로 더 줘도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갖다가 한꺼번에 올인을 하지 말고 어, 조금씩 이 사람 해가는 것밤에서 조금씩 조금씩. 왜냐하면 사람들은 몰라. 만약에 이 배가 뒤집어지면 내가 거기서 발을 빼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 올인을 해버리면 내가 발을 어떻게 빼나. 어.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안정 장치를 갖다가 해두라 선생님 그게 돼요라고 하면은 어~ 내가 안될 것 같은 말안 하지 어~ 될것 같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음~ 될것 같으니까 말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봤을 적에 선택장애가 있기 때문에 뭘 깊이 빠지는 걸 두려워할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얘기를 해두는 거예요. 어, 마음을 갖다가 너무 다주지 마라. 혹시 입 배가 뒤집어졌을 적에 내가 나와야 되니까 내살 길은 열어둬라라는 거지. 여기서 내살 길은 뭐예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정도로만 마음을 주라라는 거지. 어, 육체적인 관계는 갖게 될수 있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럼 속공합은 어떤데요? 괜찮다라고 봐. 음, 괜찮다. 어,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이 카드, 여쪽에서 나온 이 카드가 누구 건지 몰라서 그래요. 어, 왜냐면 이 카드를 갖다 더 뽑으려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더 뽑아야 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일단은 사귈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그냥, 저, 마음을 반만 줘봐라. 만약에 사귀게 되면은, 어, 왜냐면 여기서 육체적인 관계까지 간다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사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암튼! 4번 카드 리딩. 나한테 어, 미친 듯이 아니지만 그때 쏘기는 쐈네요. 음, 나한테 미친 듯이 큐피트의 하사를 쏠 사람은 누구냐고 라 하면 은 뉴패가 되겠습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